노예창과 김경수를 잡은 김호준, 이 친구가 방금 두 번째 자살골을 놓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친문의 적통을 이을 것으로 평가되어지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이 지난주인데 엊그제 23일자로 민주당 행동대장 대변인격인 김호준이가 또 하나의 자살골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자살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8년 2월 1일 김호준 자신이 진행하는 SBS 김호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원하는 댓글을 어떻게 상위에 링크되게 하는가 매크로 시범까지 직접 보여주면서 이런 불법적 행위는 발본 세권이야 한다면서 사건을 최초로 터뜨렸습니다. 결국 김호준이 토스한 공을 추미애가 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를 잡고 보니 민주당의 당원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가 걸려든 것입니다. 김호준이 쏜 화살에 김경수가 맞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한명더 노예찬도 역시 이 화살의 끝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김경수도 몸만 살았지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김호준이는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그리고 김경수로 이어질 가계의 맥을 끌어버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일타쌍피, 노회찬과 김경수를 잡은 김호준, 이 사람을 욕해야 할까요? 칭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김호준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방금 두 번째 자살골을 놓은 것 같습니다 김호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딴지 방송에서 이번 대법원의 재판부를 향해서 제정신인 상태로는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은 쌍욕을 했습니다 육두문자 같은 욕인데 욕좀할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 욕의 내용이 좀 심했습니다 개놈 x x 들 이게 뭡니까? 방송인이 말입니다. 시정 잡백이 하는 욕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부, 그 중에서도 대법원의 재판부의 한 욕치고는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욕이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김호준이가 여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본다면 이 욕은 대법원만이 아니라 전체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개엑 x x 들이라는 욕을 한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술하러 들어가는 의사 욕하고 멱살 잡으면 안 된다. 의사도 인간인데 아무래도 수술에 집중이 되겠느냐. 대놓고 판사에게 욕하고 대들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될 것도 실형으로 징역 2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어준이는 대놓고 판사야, 어디 니네 마음대로 해봐. 이 XX야.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한 건데 혹시 일개 개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늘 약간씩 나사풀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개인이라면 이런 역 저런 역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호준 정도면 여당의 대변인격인 방송인이자 대놓고 여당 감싸는 친여 인사이자 국회의원들조차도 꼼짝 못하는 특급 VVIP로서 누가 봐도 민주당의 간판급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가 판사들에게 이런 개놈XX들이라는 욕을 했다? 이것은 판사들 당사자들의 관점에서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작은 말 한마디가 김호준이 아니라 김호준이 대표하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판사들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죄를 지은 범죄자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할까요? 그들도 판사에게 앞서서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은 커녕 재판부를 욕한다. 이것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터져도 터질 자살골을 예고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김호준이 이번에 쏜 화살에 누가 맞을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 관한 판결이 유력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누가 그 화살에 맞을 것으로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김호준의 재판부 모욕은 조국의 재판에도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혹시 김호준의 두 번째 자살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정이 아닌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판사의 의무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심도 더 세고 감정도 더 쉽게 상한다는 것이 인간지사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번 드루킹과 김경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김경수를 법원 현장에서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재판의 1심 판결에 성판사가 담은 치밀한 김경수의 범죄 가담에 관한 결정적인 판결문은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마침내 이동은 대법원 판사의 판결에서도 그것을 도저히 뒤집을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것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판사로서 일생에 기억될 명 판결을 남겼다고 보입니다. 김경수에 관한 판결 때문에 성창호 판사는 좌천도 되고 고발도 당하는 그런 고초를 겪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성창호, 그를 자랑스러워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의 황교안 전 대표도 4.15 선거 부정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등 4.15 선거가 잘못됐다는 데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관이 상임위원이 슬그머니 사임을 하고 국민의 시선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연수구 을구의 4.15 재검표에서 나온 위변조 의심의 투표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인천지검의 이두봉 검사장이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주리라 그렇게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려움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발 어려움인 것은 양심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럴 때 나라를 바로 세워줄 분들이 우리 국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이 아니라 바로 법관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좌파 판사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때문에 사법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한편으로 법원이 사회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건강함의 표시라는 관점도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아무리 좌파 성향의 판사라도 법과 양심을 참아 저버리기는 어렵고 사건을 보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마 법치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리라 믿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어준 같은 인간이 재판부를 능욕하지 않기를,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없기를, 이 작은 국민의 꿈이 부디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